여기서 이 만나는 점은 또역함스니까티콤마 t 라고 해봐요. 음. 그러면 아 t 콤마티면 여기 이 기울기의 값은 그러니까 z 분의 b 인 기울기의 값은 t 마 b 분의 t 마 a 그리고 이 기울기의 값. f'A는 t a 분의 t-b. 근데 f'A 곱하기 g'b는 t a 분의 t-b 곱하기 t b 분의 t-a. 그럼 여기 이거, 이거, 이거 같으니까 결국은 1. 오. 오. 오, 어, 맞아요. 예. 네. 물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맞아요 맞잖아 그지? 네 여기서의 포인트는